<목소리> 아유 에서도 너무 많이막 막 여기 먹는 사람이 못 먹으니까. 검사 다해가 근데 이제 스여덟명다 들어. 이거 다 이렇게 묻혀버려요. 밀가루 속에 야채가 잘게 썰으니까 이게 잘게 썰어야 아, 저기 뭐야 부침개가 부와, 예뻐 두껍게 썰면막 뭐, 튀어나오고 타고 막 그러니 내 손이 이렇게 안 생겼어?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 다 이유가 있어 다 누룽지 누룽쟁이 졌어 밭에 다피지도 못하고 누룽쟁이 졌어 이제 사야 돼, 다음부터 몰라, 한, 한 번이나 두번필거 있나? 이제 누룽쟁이 졌어 안 돼, 노랑잎 졌어 응. 뜯버리기 안으로 응. 아까 고추 갈아 놓은 것도 있고, 고추 냉동실에 응. 있는 건 빨리 안 녹으니까 응. 고추를 다넣야돼 어머 이 시간에 나 아직 하한테 머리 빨리왔냐고나이소리 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일단은 한시 이후로 이 하니까 음. 진짜 많아. 부부도 있어, 부부 나는 부부가 같이 이런 데 매달리면 생활이 될까 싶어요 오늘 한 사람은 다른 거라도 해야지 나는 부가 염증이 생겼어, 염증 너무 많이 이제 문자 시작이구만. 내가 모르겠어. 에서도다더나 하고 죽어서 가 아파. 아, 켜가 안 왜 와? 여기서 빼, 빼고 있어 내가 여기서 줬나보다, 가운데에서 그지 아우씨, 기름 값고 올랐어 왜? 해달라고 해주잖아. 안 해줘. 해줘요? 별도로 뚝배기. 아니 그냥 고기 그냥 써먹어. 콩나물 볶음 먹고 막. 나도 고기.